코골이와 혈압이 관련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단순하게 답을 먼저 드리자면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있는데요. 코고리가 있는 경우 그리고 특히나 심한 코고리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도가 좁아져서 소음이 발생하는 코골이뿐만이 아니라 아예 막혀서 숨을 못 쉬는 자는 중에 나도 모르게 수시로 숨을 정상적으로 쉬지 못하는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질환이 같이 동반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수면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이 원활하지 않고 숨을 못 쉬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속에서는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심혈관계는 굉장히 악조건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자꾸 잠에서 비정상적으로 여러 차례 깨어나는 등 수면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소가 떨어지는 상태의 악조건에서 그리고 여러 차례 수면이 깨어나야 하는 이런 악조건이 단기간이 아닌 매일 밤 밤새도록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들의 아주 강력한 위험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골리가 있고 거기에 동반되어 있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혈압의 위험인자로서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편도수술 혹은 편도제거수술을 했을 때코골이가 없어질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편도는 코골이가 나타나게 할수 있는 원인이 되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편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 어, 실제로 이것이 코고리에 기여하는 어떤 하나의 구조적인 인자가 될수 있고 어, 그러므로 수술적으로 제거를 했을 때 혹은 크기가 감소됐을 때 코고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코고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편도제거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코고리하고 동반될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수면질질환이 진단되는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편도가 어, 큰 성인에서는 정상 구조보다 크거나 소아에서는 이 편도로 인해서 수면 무호흡이라는 수면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것을 수술적으로 제거해 줬을 때 무호흡이 줄어들 정도의 이득이 있겠다라는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진 뒤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편도 제거 수술 통해서 코골이가 줄어들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전에는 정확한 평가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진찰이 필요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